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HC의 소떡소떡 두가지 맛 뿌링클 뿌링클 소떡소떡이고요 이거는 빨간 소떡소떡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뿌링클 치즈볼 뿌링클 치즈볼 그 이거는 무슨 뭐 무슨 뭐 바삭 치즈볼인가 뭐 그런거였어요 어쨌든 아마 여기다가 뭐 뿌링클 그것만 발랐겠지 맛있다. 어떤 느낌이냐면요, 찹쌀도너츠 찹쌀도너츠 같은 맛인데 근데 거기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엄청 고소한 찹쌀도넛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왜 안에 아무것도 안들는 찹쌀도넛 있잖아요. 그런 그런 맛인데 치즈가 들어있는데 되게 맛있어. 어 그리고 살짝 단맛도 있어요 음와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겉에는 또 살짝 바삭함이 살아있고 뿌링클도 먹어볼게요 음, 어 이거 맛이 생각보다 두 개가 완전 다르네요. 두다 맛있는데 두다 달라요. 이거는 약간 찹쌀도너츠 맛에 고소하고 살짝 살짝 달짝지근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굉장히 담백해요. 이거는 어 그냥 쉽게 말하면 치토스 같은 맛이 나요. 안 매운 안 맵고 맛있는 치토스 같은 맛이 나는데 안에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게 아닌가? 안에가 얘가 조금 더 찹쌀이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쫀득거리는 식감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둘다 맛있어요 둘 다.. 오둘다 어, 생각보다 안 비슷한데요? 어? 티토스 콘스프 같은 약간 그런 맛인가? 근데 또 지금 먹었을 때는 안에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이 겉에 소스가 이렇게 맛을 차이를 주는 걸까요?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맛이 있다는 사실이야. 음. 얘도 여기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있네요. 같은 거 맞아요. 같은 거 맞는데. 이 뿌링클 소스가 되게 다른 맛을 내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웬일이야요왜 이렇게 맛있죠? 음, 찹쌀도넛 같은 느낌이다. 그냥 소떡소떡해 엄청 커네요와 <웃음> 한입이 너무 입에 꽉 차는데 심지어 이 떡을 이거 떡이 튀긴 튀... 튀긴 떡이에요. 그냥 떡이 아니라 겉에가 약간 튀긴 것 같은데 그래서 떡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. 소떡소떡이 이런 맛이구나. 우와... 분명히 저는 두 개씩 먹었는데, 왜 떡이 하나가 남지? <웃음> 음... 개수가 안 맞는 소떡소떡이네? 음~~ 이 떡이 굉장히 찰져요 이 겉에는 사실 소세지는 그냥 뭐 소세지 맛인데 떡이 장난 아니에요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막 쫀득쫀득 이 그... 진짜,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, 찹쌀? 같이 뭔가 쫀득쫀득한 그런, 그런 느낌이야. 쌀, 쌀. 음! 어, 떡이 너무 좋아. 옛날에 학교에서도 막 떡튀김 이런거씩 팔았잖아요 음나 그런 맛 근데 기본적으로 치킨집이라서 그런지 되게 잘 튀겼다 <웃음> 되게 잘 튀겼고 이 뿌링클 소스 이게 맛있어요 이거 하나에 3,000원입니다 이렇게 튀겼냐? 음! 겉에는 이 소리 들리시죠?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쫀득쫀득한 문어 같은데? 음! 이건 뿌링클 양념! 뿌링클 양념인데 안 매운 양념 소스 같은 게 발라져 있어요 약간 치킨에 안 매운 양념 소스 같은 그런 게 아주 얇게? 그리고 이거는 빨간 소떡소떡 딱기 비주얼부터가 빨개서 매워 보이죠? 약간 좀 매울 것 같더라고요, 아까 보니까. 음, 양념. 아니 이것도, 이것도 살짝. 이것도 살짝 보면 끈적끈적한 이 양념 같은 게 묻어져 있어요. 이런 거는 진짜 맥주 한주네 이거 살짝 매운 게딱 좋은데요? 야, 역시, 소세지와 매운맛, 매운 소스의 조화는 너무 좋아요. 소쩍소 음. 좀 매운 소스인데 원래 여기 양념 소스인가? 매운 양념 소스인가? 얘는 약간 불닭만큼딱 매워요 맵스터 소스래 딱 매운 정도는 불, 불닭볶음면 정도 음, 되는 것 같아요 음 소쩍소쩍 이런맛이 있군요 약간 맵다는 생각이 들면 치즈볼을. 음. 아, 왜 엽떡에 치즈볼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. 매운맛을 많이 중화시켜주고. 되게 잘 어울려요. 왜잘 어울리지? 치즈가 중화를 시켜주나보다. 음, 그래도, 치킨집에서 사이즈 파는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매운가요? 매콤한가요? 이거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, 음, 매콤하고 매운 것의 중간? 불닭볶음면 정도, 인것 같은데요? 딱, 딱 맛있게 매운, 적당히 맛있게 매운 볼케이노보다는안 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 한 개가 진짜 배를 엄청 채워주네요 진짜 맛있다. 옆으로 빠지질 않네 우와. 양쪽을 거라 생각해서 두개 시켰더니 생각보다 엄청 배불러요 우와 고지 음 치즈 음, 이건 나중에 먹을 거예요 방송하다 배고프거나 끝나고 나서 음.. 진짜 궁금했는데 자 이렇게 제가 소떡소떡이랑 뿌링클, 치즈볼, 그리고 이제 일반 치즈볼을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만약에 다음에 내가 또 시켜먹는다고 하면 일반 치즈볼을 또 시켜먹을 것 같아요 이 뿌링클 치즈볼도 맛있지만 맛이 조금 더 강해서 막 여러 개를 먹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반 치즈볼은 진짜 그냥 담백해가지고 아무거나 먹을 때 이렇게 먹고 싶고 TV 볼때 간식으로도 막 먹고 싶은 그런 맛? 어, 되게 맛있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뿌링클 치즈볼. 이거 맛있었고. 뿌링클 맛이 었고 솔직히 소떡소떡은 맛이 있기는 한데 어 이렇게 두개 사면 6,000원이잖아요? 6,000원인데 모르겠어 또 시켜먹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BHC에서 치킨을 시켜먹는다고 하면 일반 치즈볼이랑 소떡소떡 시켜도 한 개? 왜냐면 떡이 뭐, 맛있어서 떡을 먹고 싶어서 시킬 것 같긴 해요. 사실 막 이거 먹고 막와 진짜 엄청 맛있다 막막 막막 감동이야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. 그냥 뭐 소스, 맛, 뭐 괜찮다 이런 느낌인데 진짜 이 떡만큼은 와이 떡만큼은 정말 예술입니다. 떡이 겉에가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졌는데 이 양념에 버무려져서 안에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쫀득쫀득 막 이렇게 막그 씹히는 그 질감이 너무 맛있어요 어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시켜먹는다면 떡 때문에 떡 때문에 다시 시켜먹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, 이것만 거이 먹으려고 이것만 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치즈볼이 제일 맛있었다 일반 치즈볼은 어, 종종 시켜먹고 싶은 맛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뭐 소스 치즈볼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뿅!